홈쇼핑이 잘 되는 거는 그거예요. 방송주기만 주잖아요. 예전에 욕을 먹었어요. 방송이 끝나도 좋거든요. 지금 절대안 줍니다 이 구성 이제 절대 안 나와 안 됩니다 네. 대신에 구성을 바꾸죠 <웃음> 그런 식으로 신뢰를 주고 계속 프로모션을 바꾸면 이제 고객도 기를 드는 거아 진짜 안 주는구나 하면 이제 행동을 빨리 하게 되거든요 프로모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어떠한 사업이든요 프로모션이 있어야 되는 게 사람들은요 선택을 할때 이게 최선이길 바래요 가장 이타이밍에 내가 잘했을 거다라고 믿고 싶거든요 제일 안 좋은 쇼호스트가 크로징을 이렇게 하는 쇼호스트 성원해주신 고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빠른 배송 약속드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 오 아... 어... 더 실수한 거죠 조건. 그러니까 지금 산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,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최선이다라는 만족을 줘야 돼요 혹시 다음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뭐든지 음. 행복도 그래요 과거에 행복했다고 지금 행복할 수 있나요? 아니거든요 왜 지금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어요? 그렇잖아요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영업도 똑같아요 오늘 쇼어스들이 하루에 두탕 뛸 때가 있어요 오전에 200% 해도요 저녁에 50% 하잖아요 나는 어... 50% 짜리에 그러니까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영업 오늘의 매출을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하루를 최선을 다하거든요 바로 지금 이라는 걸 강조하시고 자, 도움이,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됐습니다. 되 그러면 여기 어차피 네. 미션은 정리해드려야 되니 그 방금 아셨던 포피 있죠 하고 계시는 그 사업 구상에 포피를 정확 포피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검색해서 찾으시면 다 나와요. 네, 다 나와요. 네, 네, 네, 네. 자세한 거 궁금하시면 우리 김효석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면 되셨죠? 네. 네. 자 다음 알겠죠? 나오세요. 자 박수.